짠, 짜자잔! 아 오버워치 감사제 리믹스 1집! 이 나온다고 해요. 이번 이벤트 종료가 4월 26일까지인데 4월 27일부터 베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그 전까지 하는 모양이에요. 그래서 주간 챌린지로 요 캐릭터 스킨들을 옛날에 나왔던 스킨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 그리고 리믹스 새로 나온 거! 양이 그냥 예전에 있던 스킨 중에 제일 인기 많은 스킨 6개를 골라서 리메이크를 한 거라고 해요. 하얀 양이 이렇게. 까만 양이보다 하얀 양이가 그래도 나는 더 나은 것 같기는 해. 하얀 양이 이렇게. 어머 이거 뭐야 이거 귀여운데요? 네 하얀 양이 이렇게. 그리고 오니 스킨인데 악마라고 조금 바뀌었네요. 요거는 이제 하얀색으로 색깔만 조금 바뀐 것 같고 그리고 표창 어 이거 눈알인가? 그리고 검아 이거 눈인가 봐어 요렇게 요렇게 뭐 뭐가 이렇게 달려있고요 그리고 강철하르트 이거 아마 블러드하르트가 거 바뀐 건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 하얗고 예쁘네요 음, 도끼가 요렇게 있고 그리고 흰 까마귀 흰 까마귀가 있습니다. 이거는 원래 까마귀 스킨이 이렇게 하얗게 바뀐건데 어,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나름 괜찮은 것 같고 무기도 이것도 눈깔인가? 어 이거 눈인가 봐 이것도 음 이렇게 까마귀 부리가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 까마귀 눈인가 보네요.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마법사 스킨 마법사 마녀 스킨이 리메이크 된 건데 아 그래서 얘도 오니에서 악마로 이름이 바뀐 건가 보다. 그래서 요거는 마법사. 책 색깔은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책 색깔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신발도 이전보다 훨씬 색깔이 잘 빠졌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이전 건좀 갈색이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이 스킨 좋아하실 분들 좀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고 요거 마법사 지팡이가 하얀색으로 변했네 마법사 지팡이가 하얀색으로 변했고요 요거는 황금무기를 좀 빼고 볼게요 황금무기를 좀 빼고 봅시다 황금무기를 좀 빼고 보면은 이렇게오 이거 파란색 색깔도 너무 예뻐요 파란색 색도 예쁘고 음, 요것도 깔끔하니 괜찮네요. 깔끔하니 너무 괜찮고 그리고 우리 고양이 우당탕탕 난리 났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킨 진짜 안 좋아했거든요. 근데 이 스킨 인기가 많았대요. 그래서 아무튼 이 문어발, 이흰 문어, 알비노 문어로 이렇게 나왔고요. 그리고 요거는 아마 요것도 요거는 확실하게 눈깔이죠? 어휴 눈이 막 이렇게 막어 눈이 막막 막 움직이는. 음, 요렇게 스킨이 나왔고요 그리고 3주차 1주차 플레이 딱 들어가면 챌린지 뜨거든요 나노콜라 챌린지 나노콜라 여기에 게 있던가 음 없고요 그거는 이벤트로만 있었던 스킨인데 어 나노콜라랑 그리고 아까 전에 뭐였냐 기타 등등 아무튼 세 가지 정도가. 근데 바스테트, 아나 바스테트 스킨 말고 다른 스킨은 솔직히 다른 분들이 별로 갖고 싶어하지 않으실 것 같기는 해요. 아 여기 스킨은 바스테트 없구나. 다른 데는 있는데. 음. 바스테트랑 그리고 나머지 하나 뭐였지? 어 바티스트 스킨 이렇게 세 가지를 3주 챌린지로 해서 요거 이렇게 아홉 판, 아홉 판, 아홉 판 해가지고 이게 한번 게임을 했을 때 1이 차고요. 그리고 승리하면 2가 차요. 그러면은 이거 9를 빨리 채우려면 빨리빨리 승리를 많이 해서 아 9번 채우고, 아 9번 채우고, 아 9번 채우고 이렇게 채우면은 스킨을 마지막에는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음. 그래서 사실 지금 하얀 양이랑 마법사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난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솔직히... 솔직히 그냥 색깔만 다시 칠한 거긴 한데 저도 이거 솔직히 조금 갖고 싶기는 하네요. 지금 2500크레딧밖에 없어가지고, 음... 아우... 하얀 양이는좀 오타쿠 같지만서도 좀 귀엽기는 해요, 솔직히. <웃음> 솔직히 요기가 너무 귀가 너무 귀엽고, 음... 또 요것만 빨리 보여드리려고 그냥 녹화를 켰다가 이제 끕니다. 네. 히히. 자막도 없이 그냥 올려버릴 거예요.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스킨이니까. 에로랄랄랄로. 여러분 양바. 에로랄랄랄로.